안녕하세요.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. 기존에 보지 못한 아이디로 해서 사실 뭐 좋지 못한 얘기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회원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요.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킬TV 카페에 실제 가입을 하고 실명제로 가입을 하고 마찬가지쪽 조끼를 다 보내주셨지만 그에 대한 전화번호와 저하고 통화를 했던 분들 제외하고 실제 만나는 분들 제외하고 어 실명과 전화번호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미분양 할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전화번호와 실명이 맞지 않는 분들은 과감하게 다 제외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회원분들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실명이 어느정도 거론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원제도를 제가 만들었고요. 이런 유튜브에서 정보가 새어나가게 되면 미분양, 할인, 구입이나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우선순위는 기존 예전부터 회원 등록을 했는 분들 위주로 무조건 진행을 하고 그 외의 아파트 세대수가 남는다면 마찬가지 실명제로 해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는 분들이 나머지 진행 대상이 되도록 아무래도 회원분들이나 먼저 카페에 가입을 했는 분들이나 그리고 회원 등급에 따라 나름대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. 현재 1차적으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는게 중구의 미분양 아파트 세대수가 많이 없습니다. 많이 없는데 지금 15% 까지 지금 얘기가 일부되었고요. 명확하게 얘기가 되고 나면 은 신청을 하신 분들께 직접 통화를 하거나 직접 대면을 해서 모든 것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달서구 쪽에 마찬가지 20%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.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달서구도 회원제 마찬가지 실명제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. 중구면 중구, 달수구면 달수구, 그리고 어차피 이게 제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들은 극비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. 실명제가 되지 않는 분들은 과감하게 다 제외시키겠습니다. 대주들 지금 엄청나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재개발 보상 마찬가지 계약금만 받았는 분들, 중도금만 받았는 분들 계시죠? 상황이 아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가 다 같이 잘살 수는 없습니다.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계약금 중도금을 못 받았거나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을 못 받았는 분들 무조건 하고 쫓아가셔서 혼자라도 잔금을 받고 무리를 해야 됩니다. 이 모든 것들은 어차피 관계자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전달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재개발 보상이 아니면 다시는 대구 이와 같이 시세보다 1.5배, 2배를 받고 주택을 팔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 계약금 받았는 분들 계약금 일부 중동까지 받았는 분들은 쫓아가셔서 잔금을 무조건 정리하고 혼자라도 그 동네에서 재개발 보상금을 받고 나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 미분양 할인 지금 중구 쪽에 15% 달서구 쪽에 20%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청별 또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, 네이버 카페에 저장된 성함과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고, 어차피 쪽지를 보냈기 때문에 다시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. 그렇다면 사전에 쪽지 보냈는 게 거시시셨다면, 아니면 다른 번호를 적었다면, 절대 똑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아무튼 대구 상황이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, 최대한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서 알아보시고, 발 빠르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